코로나 시대에 뭐가 유망하다, 어떤 사업이 잘될 거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말 예상대로 그 아이템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잘안될 확률이 더 높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아이템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코로나 시대 유망 사업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무인카페, 무인샌드위치 전문점, 무인편의점 등을 보았는데요 대부분 점포가 있을 자리에는 이미 점포가 있습니다 무인점포를 놓을만한 마땅한 자리를 찾기 힘들죠 그리고 무인점포와 유인점포 중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은 유인점포에 더 많이 찾겠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무인점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익숙해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말이 좋아 무인점포지 자판기 사업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자판기가 있잖아요. 자판기 왕국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그런 종류의 자판기들이 드물어요. 음료수 자판기, 과자 자판기, 몇 가지 종류가 안 되잖아요. 무인 점포와 자판기 사업이 플라보 되는 것을 저도 추천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간이나 점포 없이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식당이라면 홀이 아니라 배들만은 식이에요. 오프라인 상점이 아니라 온라인 상점, 오프라인 학원이 아니라 온라인 학원 이런 식으로요.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경쟁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공유 주방, 공유 오피스 등 잘만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교육인데요, 가장 유망 사업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동영상만 보던 온라인 교육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피드백과 참여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피드백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온라인 교육을 중점으로 하며 오프라인 참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당장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인력매칭 서비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을 접는 분들을 위한 재취업, 재창업 서비스인데요. 이건 괜찮아 보이네요. 수요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트레이너 분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시키고 뭐 허벌라이프 같은 관리형 다이어트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빈 공간 활용한 프랜차이즈입니다. 기존 점포의 일정 구간을 매대로 활용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일정한 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제품을 비치합니다. 그리고 점포에서 물건이 팔리면 수익을 쉐어하는 겁니다. 이건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 점포를 100개 이상 묶었을 때 비즈니스 모델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입니다. 힘내시고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더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